어, 진짜 오랜만이다 아, 제가 무대를 한 지가 언제였죠? 작년이야? 작년이뭐네 그랬대요 정말 정말 TMI 수다떠는 느낌이면 약간 이렇게 네. 서인곡이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난 뭐하지? 일단 핸드폰 보는 것 같아요. 핸드폰. 그러면 자기 전에는 뭘 하는지. 자기 전에? 아, 요즘은 자기 전에 기타를 좀가이쳐요 기타요? 진짜로. 왜일지 모르겠는데, 부들살이 엄청 많게 있어요안 보이죠? 안 보이죠? 왜, 왜 이렇게. 카메라 쭉, 쭉만만 뻗내주실까요 쭉. 여기 보이죠? 자 우선 정면, 좌측, MT 세대 V 다 같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할 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뭐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저는 본의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눌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네! 나와주세요! 네, 먼시겠습니다어딨세요 먼저... <웃음>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리 섬스타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랑 태어나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도 다니고 아네 저희 되게 저랑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혼자 시간을 보내고 혼자 이런 것도 좋은데 남의 어떤 그런 시선에 굳이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시간이 행복하다면 충분히 즐기면서 굳이 또 그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응 그래 알았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살게 이렇게 도 충분히 내 인생 내 인생 즐겁게 살수 있으니까. 네. <목소리> see 포토타임 가지 건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같이 사진 찍어요. 그라 아까 어 소나트 하트? 하트 알았어. 자. 이거, 이거 할까, 자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카드 보 지속을 거야어 띄우는 그 그거 하려고 이거 치는 거그고 네, 우 우리 주선 씨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요? <웃음> 싹 바꿨대요? 음. 재밌어질 것 같아요 어, 더 재밌으면 좋겠네요 워낙에 음. 잘하는 형이요 일할 때 너무 잘해주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웃음> 네? 어, 이렇게 어, 잘하게 됐는데 어, <웃음> 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어, 그리고 또 뭐 걱정도 많았고 근데 또 막상 아까 일부를 했었잖아요 네그죠 하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고 또 원래 항상 아쉬움이란 게 남는 거니까 또 이번에는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색다른 걸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밸런스 게임 같은 TMI 어자 대머리 서인국대 163키의 서인국 저 개머리 선이예 그러니까 가보수면 되잖아 열살 나이 더먹기 돼. 다섯 살로 돌아가게 다섯 살로 돌아가게 다섯 살로? 네. 왜요? 저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 더 일찍 만나고 싶어서 <웃음> 보라트 보라트. 자 왼쪽 봐주시고요. 보라트 정면 봐주시고요. 게물라트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써 있어요. 이거? 야야야. 게라트게물라트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정면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제일 그 좋아하시는지도요. 네, 어, 신청곡은,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웃음> 아니, 센스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래서, 가질 수 없는 너를 불러달라 이거지. 이거 진짜 높은데? 며칠 사이 압이 널 다.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놀랬지. 자, 포지션, 네, I love you.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남은 시간도 재밌게 <함께> 놀라다세요. <웃음> <웃음> 네, 사라지는 것들은 트쥬. 정답은?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웃음> 정답! <웃음> 어, 자, 자. 다시 한번더 제가 잘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 응답하라, 이거 그치? 저는 <웃음> <정답하구, 웃음> 아니고요 정답 확인. 아니구요. 몰라 지금 두번기고 없습니다. 아, 예. <웃음> 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직접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노래 불러줘서 너무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게 이렇게 담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맞을까요 어, 오랜만에 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진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또 이런 추억을 더, 더 만들어서 어, 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연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하길 바라. 네! 네. 재밌었어요.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인국이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뜻깊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또 저대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또 생각해보고 추진해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대표님이랑 상의 한번 하러 가볼게요. 안녕! <웃음> 무소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स 그래? ी 그래 <snowballcharged> 오셨 어떠세요? 오랜만에 3년 만에 일본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오늘 저녁이요? 규동이요 어제도뭐 드셨어요? 어제요? <웃음> 어제 라멘이요 <웃음> 요즘 치시는 곡 따로 있으세요? 네뭐 지우고 계세요? 너라는 계절 해절 감기처럼 널 앓고 있어 먹임도 없이 예회도 없이 아니, 무대 먹으려고 하면 왜안 되는 거야?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오늘 도쿄 공연이 끝났고요 이틀 뒤에 오사카 공연으로 일본 팬미팅 공연을 마무리합니다 오랜만에, 3년 만에 일본 와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음식도 많이 먹었고 <웃음> 네 그리고 팬분들과 어, 소통도 많이 했고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올 기회가 되면 또 와서 일본 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추억을 만들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게요. 또 봐요. 특별히 감사한 사람 없나요 특별히 감사한 사람 나 자신 서인구 또 없나요? 인구 또 없나요? 끄우! 또 없나요? 서. 꿈 없나? 핑. 또 없나? 꿈. 건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렛츠 고. 와!